나 퇴근 오오 늘 일찍 했네 고생했어 그럼 저녁은 뭐 먹을까? 내가 들어가면서 도깨비시장 들릴게 뭐 사려고? 음뭐 그냥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있어? 어 된장찌개? 음 그럼 찌개고리랑 이것저것 좀 사서 할게요어 무거우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적당히 사 알았어 조금만 살게 아 맞다 우리 저번에 할인받아서 샀던 우왕사랑상품권 있지 않아? 그거 벌써 다 썼지 여기 도깨비 시장에 가맹점이 얼마나 많은데 아 진짜? 그럼 이번에는 카드도 같이 신청해야겠다 응 음, 까먹지 말고 이거 신청해 10% 할인이면 엄청 쏠쏠해 알았어 이따가 집에서 봅시다 조심히 와응 음, 알겠어 함께하면 더 좋은 의왕시 도깨비시장 도깨비시장의 모든 상인들을 응원합니다.